어, 보셨죠? 보신 대로 이제 이게 이렇게 오, 전문 이전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옮겼는데요. 음, 수조가 이제 뭐 잘못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뭐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만든 사람, 제조사 측의 이제 뭐 실수나 아니면 뭐 소비자분들의 사용상 부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크게 제 생각으로 제 회사 측의 실수라고 하면 이제 알맞지 않은 소재, 뭐 유리의 두께라든지 뭐 유리의 종류라든지 유리가 아니라도 뭐 다른 아크릴이나 이런 것들에 알맞지 않은 소재를 사용했을 때그 다음에 뭐 접착, 접착 이제 기술이죠 뭐 실링이라든지 이제 다른 쪽으로 접착 기술의 부족 그 다음에 뭐 유리 같은 경우에 실리콘을 바로 나면 이제 건조 상태가 될 때까지 웬만하면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동을 시키면 이제 조금의 뒤틀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경소에서 이제 유리가 나올 때 조금씩 단차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수조 같은 경우는 이제 육면체이기 때문에 그 한쪽이 1mm나 2mm가 높아버리면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윗 부분이 좀 뜬단 말이에요. 네, 뜨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숨기 위해서 이제 바닥을 띄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소비자와 제조사 측의 모든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고르지 못한 바닥 가중 분배를 볼수 있는데 제조사 측에서 이제 설치를 나갔을 때에 수평을 제대로 잡지 않거나 이제 수평 자체를 조금 뒤틀리게 설치를 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다음에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수조 사이즈에 맞지 않는 받침대 크기 를 사용했을때도 그런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알맞지 않은 뭐 수조 사용이 있겠죠 뭐 조금 이제 얇은 티의 수조에 뭐 조금 힘이 센 그런 오종이나 뭐 생물들을 넣는다든지 외부에 직접적으로 직사광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큰게 이제 뭐 유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했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쪽에 이 물질이 이제 수조에 밑에 뭐 모래 알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어 있으면 터지는 경우는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이 그 정도가 될것 같네요. 이제.